인어 전설로 유명한 외딴 섬의 마을. 관광객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즐거운 술자리를 가지게 된다. 다음날 아침, 잔잔했던 호수에 낚시꾼의 비명소리가 울려퍼진다. 인어 이너 마을에서 인어가 된 그를 살해한 자는 누구인가?